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수 있나요 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꿈도 희망도 당신이 있어야 사랑도 행복도 당신이. 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이 없으면 사랑을 할수 있나요? 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꿈도 희망도 당신이 있어야 사랑도 행복도 당신이 있어야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주고 받으며 사랑하는 o oh, p